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소소하게 떠드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안 나오고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주제는 고등학교 안 나오고 검정고시를 본 사람은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 입니다 벌써부터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제가 한창 고등학교를 안 가고 검정고시를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사실 검정고시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았어요. 뭔가 질 나쁜 학생이나 아니면 불량 학생이나 보는 거다 약간 이런 인식도 굉장히 강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정보를 좀 찾아보면 시험에 대한, 시험 자체에 대한 정보나 있지 이 검정고시를 보고 난 이후에 이야기들 이런 거는 좀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고등학교를 안 가도 괜찮은 걸까? 검정 혹시 봐도 괜찮은 걸까? 이런 고민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진짜 어,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당시에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검정고시가 보고 싶었는지를 설명을 하자면 이제 저는 어렸을 때한초 중학교 때 그때 이제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아이였어요. 뭔가 막 진짜 천재적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반에 한두 명씩 꼭 그림 잘 그리는 애들 있잖아요. 이제 그 제가 약간 그런 애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래희망도 약간 미술 좀 전공하는 쪽으로 하고 싶었고 부모님도 이제 그쪽으로 좀 많이 지지를 해주셨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되게 어릴 때 굉장히 내성적이고 남 눈치를 진짜 많이 보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친구들 인간관계에서 되게 골머리를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누가 괴롭혀서 스트레스였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제 어리니까 좀사랑 관계가 미성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 관계에 또 한참 되게 민감할 때여가지고 그래서 뭔가 신경이 거기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1번 친구 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게 싫었고 그 다음에 2번 이제 공부에도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내 전공을 빨리 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해서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검정고시에 대한 인식이 엄청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제가 또 첫째고 뭐막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을 했냐 하면 이제 제가 당시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어가지고 이제 나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근데 공부를 막 엄청 잘할 자신은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에 시간을 차라리 더 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웃음> 되게 그때 설득보다는 생떼 같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부모님이랑 그때 의견 충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제가 또 끈질기게 계속 설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이제 수락을 해주셨었죠.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학교 졸업하고서 바로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검정고시 수준이 약간 중학교 시험 정도였어가지고 제가 이제 졸업하고서 바로 시험 봤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막 이렇게 엄청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고 해서 바로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검정고시를 패스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학원 계속 다니면서 일본 유학도 좀 준비하고 그리고 일본에도 이제 몇 개로 갔다 오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때 되게 해이해져가지고 일본 유학은 안 갔었어요. 그리고 서 이제 차라리 그러면 대학교를 빨리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2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대학교를 1년 빨리 갔습니다. 19살에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됐죠. 사실 이 얘기는 오늘 얘기에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성장 과정이 이렇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검정고시의 장단점은 뭘까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일단 장점. 머리 아팠던 인간관계에서 해방돼서 너무 좋다 이제 애초에 좀 약간 친구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진학을 안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해소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단점 이제 그 시기가 사회성을 기르는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는 또래들이랑 다른 길을 택했기 때문에 뭔가 사회성이 남들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20대 초중반 때 굉장히 고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사회화가 많이 되긴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 남들 학교 갈때 나는 안 가서 좋다. <웃음> 근데 이제 또 마찬가지로 단점! 너무 자유로워서 풀어지기가 쉽다. 약간 나는 울타리 속에 살던 양인데 갑자기 야생으로 홀로 남겨지는 느낌? <웃음> 정신줄을 똑바로 잡고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를 인지하지 않으면 시간이 이렇게 허송세월 흘러가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점!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좀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 이제 평소 같으면은 학교 끝나고서 이제 미술학원 가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홈스쿨링 할 때는 내가 또 가고 싶은 시간에 이제 좀더 괜찮은 컨디션으로 가가지고 좀더 그림도 많이 그리고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런 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단점. 학교에서 이제 하는 교육과정이 나중에 좀 이렇게 자라서 상식이 되는 건데 이제 저는 그걸 건너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시간을 내서 채워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도 좀 상식이 모자란 느낌이 들 수가 있다 <웃음> 지금 생각나는 장단점은 요 정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요런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내년에 서른을 바라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별 볼일 없는 어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결론. 또는 검정고시 봤던 거,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 안한거 후회하지 않는다 <웃음>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선택하고 싶었던 거다 하고, 잘한, <웃음> 후회 없는, 행복한 어른인 것 같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 되게 많이 들었던 게 고등학교 친구가 이렇게 평생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나 어, 평생 친구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웃음> 근데 사실 뭐 고등학교 친구가 없을 뿐이지 사실 뭐 중학교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래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난 친구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계속 새로운 인연들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하여튼 어떤 길도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이야기는 키오 같은 성장 과정도 있었다 정도로 <웃음> 받아들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곧 수능이잖아요 저를 이제 오래전부터 응원해주시던 구독자분들 중에서 고3이신 분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 맞춰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요 공부하시느냐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당장은 좋은 결과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이제 최선을 다하고 막 열중했던 그런 과정들이 더 인생의 큰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뭐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좋은 거고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지금 나의 긴인생의 일부일 뿐이니까 너무 크게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힘내서 멋지게 마무리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